오징어 도라지 채무침을 하려고 두 마리 이렇게 샀어요 소금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좀 비벼줘야 돼 소금으로 그래야지 쓴물이 빠져 얘도 식초하고 설탕으로 좀 이렇게 절여줘야돼 도라지의 맛이 좀 배게 새콤달콤하게 배게 이렇게 놓고 어이를요 양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면은 나중에 잘라놨을 때 이뻐요. 이게 청어이요. 청어이가 어진 거 무치는 데는 더 좋아. 아 식초하고 설탕하고 소금 좀 절고야 돼. 어징어 데친 물에요 소금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어 뭡이까 살짝만 이제 살짝만 데치야지 많이 데치면 질기니까 맛있게 생겼다. 오늘 어징어요 껍데기 안 벗겼어요. 오징어 껍데기 벗기면요 좀 부드럽기는 한데 맛은 없어.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그냥 껍데기 안 벗기고 칼집도 안 넣고 그냥 할 거예요 미나리를 넣어야지 오징어가 향긋하니 맛있어요 쪽파 고추 고추를 하나 썰어 넣어야지 또 불긋불긋하게 이쁘라고 고추장 한 큰술 정도 간장도 조금 조금 한정도. 오징어 무친데 매실청을 좀 넣어줘야지 맛있어 식초 이건 이건요 세배 식초예요 좀 실하고 그 다음에 설탕 생강 좀 넣어주고 마늘 좀 넣어주고 이제 오징어도 넣고 도라지도 넣고 야채 오이가 오징어 손질하는 동안에 다 이렇게 좀 숨이 죽었네요 그래서 이게 좀꼭 짜가지고 이거 국물이 잘 많이 안 나온다 임, 이번에 올해 산 고추가 이렇게 색깔이 이뻐요 엄청 색깔이 좋아요 이게 새콤달콤 새콤달콤 하는 거는요 본인들 입에 맞춰야 돼 한번 먹어볼까 아, 간이 딱 맞아 버렸지? 와한 번에 딱 끝났어. 야 응? 간이 딱 맞아 버렸다고. 아, 잘됐네. 응 <웃음> 아, 추가할 것도 없네. 아우 딱 맞았네. 응 아, 너무 맛있다. 도라지 오징어촛무침 했어요. 이게 미나리랑 들어가서 되게 한긋하니 네 맛있네요. 근데 내가 어쩜 이렇게 양념이 한 번에 딱 맞았는지 나 기분이 되게 좋아요. <웃음> 오늘도 감사구요 추석 때 어제 거해 해서 답주세요